자네들은 참부부가 되어 앞으로 자네들의 뜻에 맞게 영유하며, 동네가 전체와 인류와 하나님 앞에 필요로 하는 지거자로 양성할 것을 약속합니다. 행복하라고 많이들 그랬겠죠 나도 그러길 간절히 감대원 권